여러분, 진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고통스러운 하루 저녁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다른 하루의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우지만 그러나 저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믿었던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팬스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도, 트럼프도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ence didn't have the courage to reject electoral votes. 펜스는 선거인단의 표를 거절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고 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이크 펜스는 didn't have the courage to do what should have been done to protect our country and our constitution. 마이크 펜스는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what should have been done 마땅히 했어야 했을 그런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실망이 완전한 것인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비관적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의사당에,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입니다. 의사당을 향해서 난입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무법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당 안으로 진입해 들어간 사람들을 보여주죠. 자, 이 하나하나의 사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펜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분노 이런 것의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분 전에 트럼프가 네. 당신의 마음과 네. 여러분의 고통을 잘안다 네.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네. 거뒀다. 그러나 이제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허망한 나라군요 어 이번에 살펴보니까 사실 트럼프 주변에 배신자들도 너무 많고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 사실 이번에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번 상원 선거도 역시 트럼프 대선 때와 똑같은 그래프상의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에서도 사실 수직 상승을 하는 또한 이상한 그래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펄듀, 예, 오소프, 공화당, 민주당의 표인데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고 계시나요?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표 정상적인 투표의 사람은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대선 때 트럼프도 이렇게 해서 바이든에게 표를 엎어치기를 당한 것입니다 트럼프 때하고 똑같죠 트럼프, 바이든의 표 똑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모양 자체가 똑같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일 수 없는 이제 미국은 이런 것을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트럼프에게 기대를 건것 그리고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도 마음적으로 애절하게 매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이것을 고쳐내게 되면 미국을 고치면 미국을 고치면 결국 어디도 고칠 수 있을까요? 미국을 고치면 어디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미국을 고치면 고칠 수 있는 데가 또한 군데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선거가 바로 잡히기를 바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푹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그 다음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단단히 굳게 다잡으시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되지 않은 채로 물려줄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